일단은 우리가 사족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케이크를 하겠습니다. 적으로 이런 색의 색상 자체가 내 얼굴의 요소를 더 진하게 만든다. 톤 업이 될 건지 톤 다운이 될 건지 그래서 우리는 웜톤보다는 팡톤이 더 훨씬 좋아 보시면 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또볼 거예요. 계속 볼 거예요. <웃음> 자, 맑은 거 탁한 거 저 채도입니다 채도가 빠졌는데 채도가 다시 어때요?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죠. 채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채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되시는 분이에요 활용을 안 하셔서 그렇지 <웃음> 봐봐요 네. 얼굴이 진짜 밝혀줄 거예요 그쵸? 그렇죠? 명도가 밝은 거 그리고 명도가 점점 떨어질 거예요 자 얼굴이 명도가 낮아져도 보통 여기까지가 까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명도는 최대한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명도를 낮췄어도 쉐딩 효과도 있으면서 불필요한 선이 들 크게 지진 않아서 사실 명도를 밝힐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어두울 때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 이런 쉐딩 효과는 조금 명도를 낮췄을 때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콧대, 눈, 진하기 이것도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서 어, 올려도 도 이미지적으로 다가 연출하기 좋아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시기 때문에 명도로 올려도 되고요. 먼저 베스트를 제가 겨울에 아까 페일 쪽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일단은 약간 여리여리하면서 우아한 느낌이 있는 이런 페일 컬러예요. 되게 여성스럽죠. 이런 컬러. 그렇죠? 명도도 높고 화사하고 어려 보이고 윤기도 돌고 이런 페일 컬러가 있어요. 색은 다소 조금 더 들어갔지만 라이트한 컬러로 괜찮죠? 어, 랩이나 이런 데 가면 컬러 되게 많아요. 전 좋아해요. 랩에서 이런 컬러들이 많아 이런 라이트 컬러들. 이것도 음, 전 베스트라고 볼수 있어요. 자, 안 되는 요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겨울인데도 비비드 컬러가 일단 내 얼굴에 매력을 뺏어가기 때문에, 좀, 어, 같은 겨울 쿨한 컬러가 나한테 어, 어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비드가 들어가 버리면 내 얼굴 매력을 뺏어간다 그래서 얘는 좀 피해야 될 컬러 얘도 만약에 입으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항상 파셔야 되겠죠 지금 이런 컬러도좀 입어보셨을까요? 잘 도전 안 해보시죠? 근데 어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도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 기본적으로 블랙 인수들이 많이 있고 명도도 낮긴 하지만 어 만약에 어울린다고 하면 이제